<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다음주 업데이트 내용이 살짝 들어간 20번째 개발자 편지가 왔습니다 크게 9가지 목록으로 설명이 있는데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내용은 이제 차원 난투전 업데이트인데 차원 난투전은 최대 3개의 서버가 어, 서버당 총 100명이 들어갈 수 있네요 랜덤 매칭 되어서 몬스터 또는 상대팀 플레이어를 처치하여 얻은 점수로 승패를 가리는 콘텐츠입니다 최초 2주간은 테스트 목적의 프리시즌으로 진행되며 해당 기간에는 승리팀 보상과 참여 보상이 차이가 크지 않도록 설정될 예정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월드보스처럼 프리시즌에도 일단은 참여 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해당이 이제 차원 난투전에 대한 예시 이미지인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뭐 진행을 하는 것 같네요 월드보스와는 조금 다른 느낌인 것 같습니다 어 여기 보면은 맵에 보시면 빨간색깔로 보스 마크가 있는데 아마 이게 이 차원 난투전의 최종 보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여기는 차원 난투전의 접수처인 것같고요 여기서 이제 월드 보스 때처럼 몇섭몇 몇 섭이 매칭되는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경기 상세 정보가 있는데 여기 획득 점수 정보에 일반 몬스터 마지막 타격 1점 정해 몬스터 마지막 타격 30점 특수네임드 마지막 타격 100점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어, 제 생각에는 이 마지막 타격이 아마 킬을 한그 플레이어를 말하는 것 같고요 뭐 점수 산정은 같이 때릴 때는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킬을 했을 때 대한 점수는 이렇게 미리 나와있네요 그 외에는 차원 약탈자 기어도 1위 때 1000점 카르나프 기어도 1위 5000점 2위 3000점, 3위 1000점 이렇게 또 나와있고요 이 카르나프 기호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 전체 뭐 몸을 잡는 데 기여한 점수인 것 같습니다 아이 여기 있는 이 빨간색 보스가 이름이 카르나프인가 보네요 여기 몬스터에 대한 기호도가 이렇게 점수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어 처치할 때는 10점 플레이어 어시는 2점 연속 처치할 때는 또 추가로 플러스 2점씩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추가 효과 정보가 있는데요 특수 네임드 몬스터를 처치하게 되면 원전대 전체에게 효과가 부여됩니다. 승리의 함성 3분간, 몬스터 처치 시 추가 점수 획득, 경계 집중 5분간 PVP 추가 명중 증가, 보스 사냥꾼 보스급 추가 공격력 증가. 어, 이 해당 네임드 몬스터에 대한 이 효과는 한 마리 잡을 때다 나오는 건지, 아니면 여기 지도에 보시면은 딱. 진영 앞에 마다 이 보스 마크 한 개씩 있거든요 여기마다 다 효과가 다른 건지는 일단 이거는 나와봐야 할것 같습니다 일단은 특소네임드이한 마리씩 잡고 하는 게더이득이란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전설 동료 능력치 상향 이제 탈것 소환수에 이어서 드디어 동료도 능력치가 상향되게 됩니다 현재 전설 동료의 가치가 획득 난이도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과거 탈것 소환수의 능력치를 한 차례 상향했던 것처럼 전설 동료 역시 적정 수준의 상향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아 어, 전설 동료가 탈꽃 소원수보다 확실히 배로 먹기 힘든데 생각보다 그 능력치 오르는 거는 별로 안 올랐던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제 이번 패치로 동료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확실하게 전설을 뽑으신 과금러들한테는 보상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 황운의 땅 격돌의 분화구 리뉴얼 격돌의 분화구는 그맨 마지막이죠. 황혼의 땅에서. 전투력에 큰 차이가 없는 대장님들이 함께 플레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성하여 성장에 도움이 될수 있는 여러가지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어, 일단 바뀌는거는 격돌의 분화구 권장 전투력을 30만에서 45만 수준으로 재구성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2 0 98,000인가요? 그 정도로 수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더 오르게 되네요. 그리고 이 해당 지역은 레벨 83레벨 이상 캐릭터는 입장할 수 없도록 설정됩니다. 83레벨 이상이니까 이건 83부터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82레벨까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으로 바뀌게 되네요. 결전의 수령의 권장 전투력은 기존과 동일하며 73레벨 이상 캐릭터는 입장할 수 없도록 설정됩니다. 혈투의 모래무지의 권장 전투력은 기존과 동일하며 75레벨 이상 캐릭터는 입장할 수 없도록 설정됩니다 전체적으로 레벨업이 쉬워진 만큼 그 밑에 따라가던 분들이 이제 황운의 땅에서 레벨업 하기 쉽도록 이제 레벨 조정이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지금 톨란분지 메인 빌기가 힘들었는데 여기서 좀 레벨업을 하고 갈것 같네요 다음 네 번째 일부지역 네임드 몬스터 처치 시 아이템 획득 조건이 변경됩니다 데커스 화산, 파멸의 화산, 비텐고원의 네임드 몬스터에서 아, 이때 비텐고원은 불안정까지 포함입니다 어, 이 말은 뭐야 데커스 화산, 파멸의 화산은 그냥 일반 네임드만 말하는 건가? 어 아무튼 83레벨 이상 캐릭터는 아이템을 획득할 수 없도록 설정할 예정입니다 아직 신규 필드에 진입하지 못한 구간에서 열심히 성장중인 대장님들께 기회를 조금 더 드리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네요 어 이게 큰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지금도 레벨 높거나 낮거나 상관없이 여기 화산 파멸은 엄청 안 나오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13레벨 이상부터는 못 먹도록 바뀌게 되면 은 어, 밑에 사람들 일단은 음, 좀더 먹을 확률이 올라가겠죠. 다음 다섯 번째 동료의 채집 결과물을 바로 창고로 이동시키는 기능이 적용됩니다. 저번 주에 적용될 줄 알았던 게 이제 다음 주에 적용되도록 추가가 됩니다. 다음 여섯 번째 톨란 분지, 기만해 분지, 네임드 몬스터, 데미지 하향, 신규 업데이트된 지역에 출연하는 여러 네임드 몬스터의 공격력을 하향해서 더 많은 유저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아이템 수집 추가. 톨란 분지, 기반의 분지, 황운의 땅에서만 획득할 수 있는 수집 전용 아이템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아 이때 황운의 땅은 여기 가로가 쳐져있네요. 천공의 전장, 승패의 성체 여기는 이제 전투력 79만부터 갈수 있는 구역이죠. 이 수집은 이제 고투력 랭커들을 위한 수집 아이템이고 톨란 기만은 이제 과금 상관없이 지금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새롭게 수집할 수 있는 아이템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기존의 5만 좌절에서 나왔던 그 아이템 전용 수집 수정이랑 비슷한 거겠죠 기존의 지역별 수집 아이템과 동일하게 거래가 가능하도록 설정됩니다 아, 이번에는 처음부터 거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네요 다음 여덟 번째 신규 패시브 스킬 안내 70레벨 이상의 캐릭터가 스킬 교환으로부터 구입이 가능한 패시브 스킬 PVP 추가 방어력, PVP 추가 막기 PVP 치명타 피해 감소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 패시브 상점은 골드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추가될 PVP 컨텐츠들이 많아짐에 따라 이 새로운 스킬들이 생기는 것 같네요. 이거는 반드시 구매해야 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신규 특화 추가 4월 말에 적용으로 안내드렸으나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관계로 5월 초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아이 부분이 이제 새롭게 클래스에 대해서 어떤 특징이 부여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특화인데 아 생각보다 밸런스 조정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가 봅니다. 다음 주에 있을 업데이트에 원래 같이 추가돼야 되는데 5월 초로 변경되었다고 하네요. 자 오늘 이렇게 소통 채널에 올라온 2 0편째 편지를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크게 달라질 내용은 이 전설 동료가 이 상향된다는 점 그리고 화군의 땅이 리뉴얼 된다는 점 그리고 화산 파멸의 화사 네임드에서 80렙 이상은 드라이브안 된다는 점이 부분이 가장 컸던 것 같네요. 부유보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